사라 고구마 원에 작게 작게 지자 옳지. 옳지 크게 더 크게 옳지 더 크게! 더 크게! 옳지! 어, 옳지! <웃음> 크게 <웃음> 뭐야?